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입니다. 어깨를 이렇게 보시면 어깨에는 이쪽에 삼각근이 있거든요. 삼각근. 그래서 삼각근은 앞에, 중간, 뒤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어깨의 모든 움직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근육들이 잘 발달되지 않아도 삼각근 하나만으로도 어깨 운동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얘 혼자 어깨를 다 해결하게 되면 어깨가 긴장되고 커 보이겠죠. 그렇게 되면 어깨선이나 팔 밑이나 날개뼈 뒤쪽에 있는 근육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팔 밑에 있는 근육들이 더 덜렁거리고 계속 처지게 되는 거예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등근육이나 팔 밑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져가지고 팔에 살이 많이 찌거나 등에 살이 많이 찌거나 아니면 은 등이 많이 굽는다던가 이런 문제의 체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각근만 무리하게 쓰게 되면 은 삼각근과 연결된 위쪽에 있는 승모근도 무리하게 쓰기 때문에 같이 긴장돼서 어깨 뒷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오실 수도 있고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은 어깨 의 전반적인 안정된 근육들을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식견이나 어깨 파열이라던가 이런 질환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들도 해결하고 예쁘고 슬림한 팔을 만들 수 있도록 운동을 해볼 건데요 대체적으로 어깨 움직임 팔 근육들을 쓰는 움직임들은 대부분 삼각근이 쓰이기 마련인데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운동은 삼각근이 쓰이지 않고 처진 근육만 쏙 잡아서 제거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시면 누구든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본인 팔 높이에 선반이나 책장, 철봉 뭐 이런 거에 높이가 있는 누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체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체어 옆에 이렇게 손잡이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뭐 테이블이나 의자 위에 폼롤러 같은 거 위에다 두시고 이런 식으로 어, 높이나 박스를 받쳐가지고 폼롤러 높이를 해서 폼롤러를 손롤러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응용해서 하시면 돼요 하기 전에 제가 어 주의사항 만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동작은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하는, 하면 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누를 때 어떻게 누르느냐가 중요한데 누르실 때 얘를 힘을 꽉줘 보세요 근데 팔이 이게 짧거나 팔꿈치가 이렇게 구부러지시면 안 되고 팔 길이만큼 옆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눌러주시는데 이 눌러 주실 때 팔을 눌러 주시면 힘 뺐다가 누를 때요 밑에 있는 근육들이 쭉 올라가면서 상한골에 붙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딱 수축이 되면서 그래서 그 느낌을 확인하시고 누르실 때 어깨를 앞으로 꾸겨서 앞쪽에 있는 흉근을 쓰신다던가 아니면 삼각근을 이용해서 누르시면 안 되고 얘는 상한 골두가견갑골 와에 완전히 들어가서 날개뼈 밑으로 근육을 쓰신 상태에서 팔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길게 늘린 상태에서 얘를 눌러주고, 키는 길게 세워서 어깨 위쪽에, 어, 어깨 위쪽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얘를 눌렀을 때, 이 밑에 있는 근육들, 처진 근육들이 수축돼서 밀착돼서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 위쪽에 삼각근을 쓰지 않고 골도 안에 다 놓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슴 앞쪽으로 말리면서 흉근을 쓰지 않는지 세 가지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운동을 시작을 해 볼게요 그래서 팔 길이만큼 팔을 길게 늘려 주시고 다리 발바닥은 바닥 누르시고 키를 쭉 세워 줍니다 그래서 복부를 딱 조여 주신 상태 이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길게 랭스닝, 길게 늘리셔가지고 유지. 팔을 전체 날개뼈 같이 누르시면서 30초 있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을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쭉 계속 누르고 계시죠 다시 마지막 10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하셨어요. 여기 삼두근이 좀 짧으신 분들은 조금 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얘는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 유지하시면서 무릎을 굽혔다가 천천히 원위치 원위치 하시면서도 손바닥을 밀어주세요. 다시 둘 구부렸다가 다리는 정렬에 맞게끔 구부려주시고 다시 셋 구부렸다가 구부릴 때도 누르고 일어날 때도 눌러서 일어나주세요. 넷후 가슴 펴주시고 다섯 후 가슴 랭스닝, 팔도 랭스닝 여섯 후 계속 누르고 계시죠? 일곱 내려갈 때도 누르고 올라갈 때도 눌러주세요. 여덟 아홉 열 그래서 내려갈 때는 스트레칭 내면서 누르시고 올라갈 때는 누르면서 팔을 누르면서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후 열이곱 1 8덟 열아홉 스물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이 손을 손바닥이 위로 가게끔 해줍니다. 손바닥이 위로 가게끔 해주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눌러줄게요. 하나, 둘, 키 세우시고 셋, 어깨 내리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끝을 길게,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서른 잘하셨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하,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얘를 밀면서 일어나주세요. 다시 둘후 계속 누르고 계세요. 셋후넷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다섯 어깨는 펴서 이쪽 어깨는 힘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열후 후,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이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천천히 원위치. 어렵지 않죠?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팔끝은 길어지는 느낌으로 길게 늘리시면서 발바닥 바닥 누르고 키 커지는 느낌으로 어깨는 내리고 30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열아홉, 20, 너무 욕심부려서 누르지 마시고 21 적당히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잘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100% 다 쓰시는 게 아니고 한 7, 80% 정도 쓰시고 랭스닝을 더 길게 최대한 길어지는 느낌을 하셔야 돼요. 이쪽 길어지고 이쪽 길어지고 이쪽 길어지고 이쪽으로 길어지고 그쵸? 사방으로 다쫙 늘리면서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업 그래서 내려가면서 스트레칭 되면서 수축하고 올라가면서 누르면서 수축할 수 있도록 둘셋 길어지는 느낌 계속 가지시고 이게 중요해요. 넷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열하나, 열둘, 열셋, 길게 쓰셔야 돼요. 14 근육을 길게 15 16 17 18 19 20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손바닥을 위로 돌려서 이 상태에서 손목이 꺾이거나 이쪽으로 꺾이면 안 되겠죠. 길게 늘려주시고. 손끝, 손가락도 쫙 다섯 개를 다 펴주세요. 길게 늘려주시고, 머리 더 위로 길게 킥 세워주세요. 30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천천히 앉았다가 하나 들이마시고, 업. 둘. 셋넷 손목 꺾이지 않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후열 열하나 12, 13, 14, 15, 쭉 늘려주시고, 16, 내려갈 때도 누르고, 올라갈 때도 누르고, 18, 19, 20, 천천히 내려주시고, 어떠셨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팔 높이의 선반이나 이 높이에 누를 수 있는 것만 구하시면 돼요. 그걸로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집에 있는 상황들을 응용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깨에 자꾸 과인장이 들어가고 힘이 잘안 빠지고 어깨가 가장 뭉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어깨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이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팔이 약간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옆구리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슬림바디는 여기까지. 안녕!